성덕장 주로 한신아 들어오다 방패를금고여고 방금 방금 방어 방금 방금 방가북금허배 방금 방금 어금상소방 가만히 올리거나. 상소를 받아보니 별조부 잘하였다. 상서 보신우왕이칭찬 이에 충성은 지극하난 네가 세상을낙게 하면 인간의 진리가 된다 하니 가서 죽음은 그 안이 원통하냐. 별조부 여자오대 소신의 수죽인 너희라 강상의 통신에 비던 망보기를 자라와. 인간 봉편은 읍사오제 해중지 소상으로 특기 얼굴을 몰라오니 화상을 기대주면자 잡다 꼭 바칠이다. 예 기특고 고맙다 글란 그리하야라 화사자 불러라 화사자 불러드려 토익기 화상 그리리라 정우리 청홍년 금석효파 코바흐 전주 고중 어둥아파려 양동아 피로를 도뻑뻑뻑 한천체색에 누구를 붙여서 이리 주어지기리린다 <목소리> 전지병사대수그지강사 경깨분한 우리오난 저지 좋은가탱 초꽃땅 박돌이 지키오 주 부채대 굴주서를 듣 기오 방자국은 우주허대대맛을 걸리고 만화방채 화림주 펄펄 뜨을 발기고 착설강 사래치군 날방풍허듯돌리고 돌기나 총구 뚫는 돌이 리 허리들들 질동쟁이몇덕 이편청 사주 독서 촌안독 해결이 잔소 흉엄드소놈들라 가라앉어 다지고라을 붓을 붓을 기대 붓을 붓을 붓을 붓그 붓을 붓을 붓을 붓을 붓을 붓을 을 소년아, 나 지금, 아 닮아, 닮아, 닮아, 닮가